일단 2단, 오! 3단 이거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포터블 선풍기잖아요 근데 약간 과장하면 가정용 선풍기 수준의 풍량이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음. 무더운 여름인데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가 저희 맨날 한 박자 늦는 것 같아요 7월에 선풍기를 준비하고 있다니 이런 거 보통 한 5월 이전에는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상품화 시키고 5월 말부터 판매를 해야 되는데 맨날 한 박자 늦어요 더우니까 선풍기가 생각나고 우리가 쓰려고 몇대 사봤다가 어? 이게 뭐야? 하고 이거 괜찮은데 한번 해볼까 하는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올여름엔 선풍기를 추가할 계획이 아예 없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정말 30년 전 디자인의 선풍기죠? 정경훈 네 이거 하나 이거 망가져서 반품 들어온 거예요? 날개도 없어요? 이거 하나로 그냥 올여름도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선풍기 도전을 많이 해봤어요. 일단 우리가 도전했던 선풍기 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탁상용 선풍기고요 아 진짜 좋은데 많이 팔지는 못한 제품이에요 출시했다가 실패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뭐가 좋냐면 조용해요 사무실에서 쓸때 옆자리에서 선풍기를 틀어도 몰라요 근데 옆자리 사람이 선풍기를 틀었는데 몰라 진짜 틀었어요 소리 들리나요? 조금 드린다. 네 굉장히 조용하죠. 바람이 그렇게 세진 않은데 사무실은 어차피 에어컨을 틀잖아요 에어컨을 틀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놓고 쓰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건 미리 말씀드리지만 실패한 아이템이다. 성능은 좋은데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책상마다 하나씩 올려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건 220볼트 제품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이것도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한 제품이에요. 충전식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쇼핑 검색해도 많이 나올 거예요 비슷한 제품들이요 식사 위에다 놓고 쓰는 거고요 어? 이건 바로 시끄럽죠 얘 아까 소리가 안 들렸는데 이 제품도 실패했어요 예 네. 이거 왜냐 또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아닌가? 인형 뽑기에서 뽑았나? 둘중 하나요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걸 저희가 왜안 했냐면 이게 판매가가 다이소 같은 데나 아니면 문방구, 길거리에서도 만원도 안 되죠. 이런 거 하나 얼마인가요? 만원 안 하죠. 한 7, 8천원. 7, 8천원? 뭐 편의점에서도 팔고요. 너무 다양한 곳에서 싸게 살수 있는 것들이, 어 불도 켜지네? 우리 딸것 같이 봤는데. 네. 왜안 했냐면, 끄고 얘기할게요. 그, 만원대 이하 제품들은 저희에게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해외배송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배송비가 5천원인데 이거 뭐 해봤자 가격 경쟁도 안 되고 그리고 수익도 그렇게 많지 않고 대량으로 수입하는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아예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어떤 분들이 또 휴대용 선풍기 좀몇개 알아봐 달라고 하셔가지고 뭐 저희가 팔려고 한건 아니고 몇 개를 샘플을 준비를 해 봤어요 작년까지는 목에 걸고 다니는 거였다면 이것도 목에 걸고 다닐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제는 허리춤에 차는 선풍기가 나오더라고요 허리에 찬데 이걸 아 아저씨 같아 허리에 차면 <웃음> 아저씨 선풍기라고 합시다 허리에 차는 아저씨 선풍기 목에 걸 수도 있고요 허리에 찰 수도 있고요 몇 가지 샘플을 준비해 왔어요 역시 뭐 준비해 와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이거 틀어도, 시원하, 아 이쪽인가?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한국, 이거 중국에서 직구하면, 개당 가격이 6,000원, 7,000원? 그 정도 할까요, 이거. 둘 다. 요게 약간 더 비싸요. 요게 한 6,000원 정도면, 요게 7,000원 정도. 이런 거뭐 해봤자, 배송비가 너무 비싸서 저희랑은 안맞는 제품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이건 디자인이 이쁘네요. 무게 걸 수도 있고 허리에 찰 수도 있고요. 근데 허리에 찰면 아저씨 같아. <웃음> 이것도 한번 틀어볼까요? 어떻게 틀지 어? 버튼이 어디냐 아, 여기 있다 옆에. 이건 좀 조용하네요. 얘보단. 음 이런 느낌이군. 그냥 편의점이나 다이소에서 파는 선풍기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가격 경전도 안 되고요. 메리트가 없어요. 이런 걸 찾다가 타오바오에서 이상하게 비싼 선풍기가 하나 있더라고 말도 안 되는 가격. 거의 아, 중국 돈으로 200원 가까이 되니까 한국 돈으로 얼마죠? 200원. 한 3만 6천원, 7천원? 그 정도 되는 가격에 팔리는 선풍기가 있는데 중국사람들이 겁나게 많이 사더라고 <웃음> 그래가지고 어, 이건 뭐냐 해가지고 사봤어요 근데 이것도 가격 경쟁력이 없지만 사봤어요 한번 틀어볼까요? 이거 커피가루 여기 뿌리자고 갈고 온거지 <웃음> 여기 뿌린다고 쳐 청소는 누가 해? <웃음> 해볼게 어, 저희 그 대표님께서 해주실거예요 음. <웃음> 이거 샘플로 사왔는데 샘플로 사와가지고 저희 지인 주문이 꽤 나왔어요. 이거 오빠들한테도 보낸다고 했죠? 네. 저는 그 현장 일을 많이 해서 공부할 음.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게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 중국에서 거의 4만원 가까운 돈이잖아요. 네. 4만원? 4만원까지는 안돼 3만 7천원. 그럼 여기 배송비 붙이면 얼마죠? 배송비에 8천원 붙여도 4만... 4만 5천원? 5천 아, 그리고 뭐 우리 배송중 파손됐을때 막 교환 비용 그런거 하면 5만원까지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아 근데 한국에 다이소나 아니면 어디 쇼핑몰이나 어디서든 5만원짜리 이런 휴대용 선풍기 본적 있나요? 못 봤죠 너무 비싸죠 한국에서 팔기엔 근데 중국에서는 또 겁나게 많이 팔렸어 몇만개가 중국은 사람이 많아서 많이 사나 아니면 비싼것도 잘 팔리나 이상 만큼 뭔가가 있겠죠? 네. 아, 이거, 근데 깜짝 놀랐어요. 한번 틀어볼까요? 자, 조절하시고. 1단, <웃음> 2단, 3단. 자. 우리 나사가 통해봐요. 나사? 나사가지고? 아니, 나사 이거. 가루, 뭐하러 가를, 아이고. 뭐하러 가를 뿌려? 그냥 통째로 날라갈 것 같은데? 네. 아홉, 네 네네. 날라가요, 그냥. 어, 네. 나사, 나사죠. 나사, 나사 아주 <웃음> 나사. 나사? 나사 말고 이거 뚜껑, 뚜껑 날릴게. <웃음> 날라가나 안 날라가나 볼까? 어? 아... 잘안 간다, 얜. 몇 단인가요? 3단 같아요, 3단. 아... 어, 나도 나사는 나도 3단, 삼단 가보자. 그 다른 제품이요? 한번... 네, 죄송합니다. 나사 날라갈까? 3단. 야. 야, 흔들린다. 3단 맞죠? 맞아 일단 2단 3단. 어이. 어,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 걔가 바람 이 제일 센가요? 풍속이? 여기 있는 것 중에서는 좀센편 이걸로 해 볼까요? 예. 네, 이번 접어 나사를 3단. 있겠죠? 어, 얘는 그래도 세. 소리가 아, 큰 거였습니다. 아, 소리네요. 그거는. 소리가 큰 거였구나. 아. 바람이 센게 아니라 소리가 네, 큰 거였어. 네, 페이크인데, 진짜? 자, 나사 괜찮다. 잘집어넣네 나사. 어... 이것도 한번 해볼까? 재미... 이거, 아이고, 자꾸 음... 불을 키냐. 불 키는 재미로 하겠네. 이건 2단까지 있어. 흔들립니다. 아우, 그 다시 보여주세요. <웃음> 네. 이거? 어... 1단. 2단. 오! 3단. 네. 이거요. 거짓말 조금 붙으면 포터블 선풍기잖아요. 근데 약간 과장하면 가정용 선풍기 수준의 풍량이 나옵니다. 이거요. 방 끝에서 방 끝까지 바람이 가. 여기로 한번 가세요 네. 선풍기. 어그 있지 머리 휘날릴 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신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네. 령용으로쓸수있요 <웃음> <것일> <웃음> 근데 <이제 웃음> 이게 끄고 한번 구매대행으로 올려보자 왜냐면 지인들이 다 산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분명히 단점은 뭐냐면 첫번째 단점이 있는게 첫번째 가격이 너무 비싸다 포토블 선풍기가 5만원이라니 웬 말이냐 예그러고요 그리고 두번째 단점 투박해요 크고 디자인 비교하시면 그... 근데 배터리 때문에 그런 거. 어 배터리는 한세배4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한번 충전하면 일단에서 뭐6 시간까지는 간다고 하더라고요. 6 시간 안 들어봤습니다. 그 네. 장착을 한번 해봐 주세요. 그 장착으로 해서 그 추천하는. 그는 어디다 장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몇단 그 바... 이거를 아, 좀... 이렇게 한 다음에. 좀 허리띠. 그러니까 허리띠인데 허리띠 허리띠를 보여주긴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거 몇 단이야? 한 일단 일단 껐단가 3단? 바로 안되단네 배터리 아... 다 됐는 줄 알았어 자 이럴 때 허리춤에 차면 된답니다 근데 바람이 네네. 셉니다 시끄럽고요 밖에서는 <웃음> 그 밖에서는 예 밖에서는 괜찮나요 예. 네네 예. 이거는 아저씨들을 위한 아이템입니다. 아가씨들이 이런 거 살까? 목에다가 걸만 할수 있어요. 목에다가? 무거워요. 목걸이? 목걸이로, 목걸이. 목걸이로 하긴 음. 무거울 음. 것 같은데. 번호가 <웃음> 번호가 이러고 다니면 이랬어? 예. <웃음> 참. 청 세긴 세요. 세긴 세. 너무 처음에 세. 처음에 성능에 놀랬고. 저허드승이 <웃음> 나왔다니까 네. 이걸 틀어보고. 이게 뭐야. 그리고 가격에 두 번째. 가격에 놀래고. 왜 이렇게 비싸? 아 근데 요새 선풍기 되게 비싸더라구요. 마트가 보니까 10만원이 넘어가는 선풍기가 있던데요 가정용 선풍기들은 다그 인터넷 네. 되게끔 디자인 쪽에 신경 써서 그렇지 선풍기 본연으로만 해서 1 0만원이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그쵸. 것들. 인터넷이 돼요? 인터넷이 되면 뭐가 좋아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핸드폰 앱으로, 앱으로? 제어가, 아, 가능한. 네. 제어가 가능한. 제어가 네, 가능한? 네. 그럼 우리도 내년에 그런 거 준비하자. 뭐냐면 이거는 번외 얘기인데, 그 BLDC 선풍기 있죠? 네. BLDC 선풍기가 직류 모터래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네. 그래가지고 BLDC 선풍기를 개조하면 12V 선풍기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터로 선풍기를 만드는. 그 안에 디디컨버터가 있대. 네. 그거 빼면 12V 선풍기가 된다고 하네요. 풍력이 엄청나겠는데요? 아니죠. 그냥 BLDC는 저게 특징이잖아요. 풍력이 특징이 아니라 단수가 1단부터 8단까지 있으면서 모터에서 풍력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느린 속도로 제어하는 거거든요. 산들바람 네. 꾸게 돼요. BLDC는. 그리고 조용하고 브러쉬가 없으니까. 마찰되는 그건 올해 여름 다 갔으니까 내년 여름에 올 겨울부터 한번 만들어보지 뭐 요새는 다 만들어 그냥. <웃음> 우리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중국에서 파는 거니까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매를 하겠지 팔리든가 말든가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이거의 특징은 뭐야 폭풍바람 뭐라고 할까요 진짜 쎄쎄 어떻게 이렇게 쎄게 나오지 요만한 사이즈에서 이런 거를 한번 준비해 볼 겁니다. 참 다양한 선풍기들 있죠. 자, 지금까지 선풍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제 생각엔 안 팔릴 것 같은 겁나 비싸고 겁나 투박하고 바람이 엄청 센 포터블 선풍기 였어요. 성능은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딱 들어보면 허허하는 호드 섭이 나올 만한 성능의 포터블 선풍기입니다. 그다음에또 준비하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이거 이게 뭘까요? 해바라기. 네, 해바라기. 이거는 뭐냐면 야외용 조명이에요. 야외용 조명인데 이게 LED가 아니라 COB라고 하더라고요. COB가 뭔지 나도 이번에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좋은 LED라고 합디다. 그 <웃음> 만드는 공장에서 이 면, 저 면에서 그냥 LED처럼 저 면에서 발광이 된대요. LED처럼 하나하나 네. 되는 게 아니라 저면 전체가 면 전체가? 면 전체가? 어. 근데 이것도 <웃음> 뭐 이렇게 못생겼어? <웃음> 이게 뭐야 이게 <웃음> 근데 이게요 야외용 캠핑용으로 개발된 건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중국에 보면 야시장 있죠 네. 야시장 보면 야시장에서 그루마 네. 끌고 나와서 푸드트럭이라고 하죠 푸드그루마 여기 노상에서 이렇게 뭐 국수 먹고 뭐 사먹고 그럴 때 야시장에서 야시장 그 상인들이 쓰는 아이템이에요 이건 한번 들어볼까요낮이래 네. 가지고 그렇게 밝은게 느껴지지 네. 않을거예요 꺼봐요 어휴 이거 한손에못 들겠다 예 이거 어 낮추고 리모컨으로 켜야 되는데 이거? 리모컨 좀 높여보죠 이 정도만 우. 이것도 면 아니네 다 보이네 알갱이가 불 켜도 괜 면? 예또 리모컨 좀보세요 뻥쳤어 이것도 알은 보입니다 근데 겁나게 밝아요. 이게 몇 퍼센트죠, 지금? 100%일 거예요. 지금 100%? 50%? 25%? 100%일 때, 이게 지금 낮이라가지고 그렇게 큰 효과가 나는 것 같진 않은데요. 밤에, 노지에 나가서, 이걸 땅바닥에 딱 박아놓고, 쭉 올리면 이게 3m, 3m까지 올라가거든요? 올린 다음에, 불을 켜면그 포인트가 등대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구경 온대요 이거를 제 테스트를 한번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한테 보냈는데 평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구경 와서 창피해가지고 못쓰겠다 너무 밝아서 거기만 쫙밝아져 무슨 촬영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놀라고 이것도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 저녁에 한번 네? 이거 꽂고 해봐야겠다. 해봐야죠 이거 꽂고 어디로 가지 나 주말에 한번 가지고 가볼까? 우리 저녁에 옥상가서 옥상가서 한번, 가서? 예, 옥상 한번 촬영을 해보죠 밤에 얼마나 밝은지 사실 낮에는 잘 모르겠는데 밤에 노지에서 이거를 틀면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답니다 전력소비는 지금 이거 다섯 개다 키면 100W 정도 돼요 엄청 밝아요 아네 시거소켓 진짜 최대 허용치까지 시거소켓 그래도 다행히 열이 많이 나지는 않아 근데 어떤 시거소켓은 열이 날 수도 있겠죠 네 껐습니다 이게 불키고요 이렇게 간단한 저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상한 아이템만 들고 나온 것 같아 이상하게 생긴 포터블 선풍기랑 이상하게 생긴 조명이랑 저게 될까? 네. 이상으로, 뭐, 짧은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